야, 아이, 아이, 아이, 아이, 야, 야. 세상이 무슨 마트인 줄 알았어. 마트처럼 이렇게, 다닥다닥다 같이, 다 같이 붙어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, 이게 면세점이래요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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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g i v 나는 나내 옆에 너에지 않아 껍데기 새 너네 맛이 없지 I don't give a 너네 하는 짓이 너무 우 저는 소고기 면을 시켰고요 소고기 면인 것고이랑 살기잼? 이런 여기 두부랑 오리엔탈 소스 그다음에 이거 물 화이트와 인비빔밥 밥장물 I don't give a fuck about you I don't give a fuck about me I don't give a fuck about squad I don't give a fuck about t e a m I don't give a fuck h m n y some r a p p e more f o g k h o n g s h i more f o g k e n i n and 을칠트할 조린 되지못진 친구 클래 레디 올인 퍼킹 시 i n u c k i n god you got 시구 on the top c h i c on the sky n o 위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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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맛있겠다 이거 음, 맛있어 불긴 불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한입씩 아니야 이거 나. 돼 솔직히 팔하 마플? 마플 먹을래? 요거트 아니야? 음, 요거트 마플 아니야 안 먹을 아니야. 이거 맛있어 감자하고 베이컨마 이런건데 기름지거든? 아 이거 맛있었어 소세지 맛있어 소세지 감자 같은거 나시고랭 미고랭 이거는 열대과일 같은거고 네 음. 매워? 상심조 맛 음. 그거는 밥 맛있다 음. 전두 접시 배웠고요 요구르트에, 주스에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클리어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바로 이 맛이 나시고랭? 이런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약간 달라요 게치킨인요 치킨 그러니까... 오, 치킨? 아이게 치킨. 아, 치킨인가요?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시 이거 이시 이거 나시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l 그릴 라이. 아. 오렌지 맛으로 드릴게아니어요이 근데 진짜 외국에 와 있는 게 처음엔 실감 나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은 그냥 도시 같아요. 외국에 와 있다는 실감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. 막 여기 시장 같이 길거리 막 음식들 같은 게 많은데 뭐 음료 이런 거싹다 팔아요. 엄청 많아요. 맛있겠다. 와. 사과가 무슨 진짜 막 그거 같다. 오렌지 맛. 음 이름이 트로플 근데 스타 프렌시 아예 노란색이어야 맛있다 했는데, 이거는 퍼파야? 망고. 망고? 얘는 이제 해산물 이시다 네.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구나. 네. 3만 원도 안 돼, 3만 원도. 아, 물라났고요 여기는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트인데 카라라톤으로 약 만원 정도 되는 스테이크 메쉬포테이토하고 내가 생각했던 스테이크는 아니지만 오! 나 미디움 시켰는데 오! 피기 보여 피기 빵이고 네. 이게 생선 튀긴 거 이건 치킨, 이것도 카레 치킨 이거는 생선인가? 이고 밥은 이렇게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위에 빵도 이고 <목소리도> 어, 스타벅스에서 커피 샀는데요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벤티 사이즈가 3,000 얼마? 네,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둘째날 아침부터 이제 밥을 안 먹고 카페로 바로 왔어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커피만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직접 현지 커피를 먹어보고 느끼려고 왔습니다. 여기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예요. 어?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메리카노? <웃음> 와 진짜 카페 크다. <웃음> 와 여기 진짜 다 아기자기하다 카페가. 아우. 아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네. 카페가 진짜 이뻐요. 그 카페 이름은 이안티고요. 이한... 메뉴는 뭐 이렇게 있고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이게 아이스 카페라떼? 응. 음. 이것도 카페라떼? 아이스 모카메워. 아 모카밀. 이거는 카페라떼. 이거는 핫 블랙커피. 전재에서 먹는 기분 이래? 그렇게 안 진한데 그 향? 향이 확실히 이게 산뜻해 지금 이제 골동품 시장을 왔는데요 램프 막 이런 옛날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어우 총 건 아, 너무 이뻐 완전 골동품 시장이야 아, 와 우와. 우와 다리미인가 보다 <웃음> 야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야야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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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give a fuck about you. 궁금해하는 키드 킹이 춤이 추르 여부.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, fuck. 이번에 내게 관심 주는 분들 당연히 I love y I don't give a fuck about me.